장미꽃이 또 성년의 날에 아니 어 <웃음> 어떻게 진정한 사회 구성원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해서 잘 연애 <웃음> 생각하면서 음. 저는 2 8살 윤민채고요 7살 아들 있어요 7 살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16살이 윤민이고, 제가 오늘 그날, 최 선생입니다. 네. 그러면, 몇살 때, 음, 1 9살이신하고2 아 19살 때? 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교은안 했어요. 얘기랑 둘이서 살고 있을게 <웃음> 밤에 할일다 네. 마치고, 씻고 침대에 발벗고 누워서 <웃음> 핸드폰 할 때가 아틀 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했다 음, 네. 육아 퇴근이라고 하거든요 또. 아 <웃음> 육아 퇴근하면 이제 애기가 자는 시간이 그때 이제 제 시간 보내는 것도 너무 좋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일하러 갔을 때 되게 좋아요 <웃음> <웃음> 제가 이제 집중해서 일을 할수 있는, 뭔가를 할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저는 일하는 시간도 너무 좋더라고요 주말에는 항상 똑같아요 살림 도 하고 애기랑 놀다가 저도 쉬고 낮잠도 자고 그 크게 뭔가 하는 거 없이 대부분 일요일에 무조건 애기랑 보내는 시간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이렇게 주말에는 그냥 하는 거 같아요 음. 아 이게 그러니까 진짜 눈치가 못해 음. <웃음>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것도 괜히 <웃음> 제가 할게 음, 없어서 막 음.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음. 친구들 만나서 갖고 있고막가로새로럼도 음. 생겼다고 <웃음> 그런, 그런 거 그런 거 너무 좋아 <웃음> <싶어요. 웃음> 약간 인스타 사진 찍고 막 이럴만한 예쁜 카페 같은 데서 되게 예쁘게 생긴 케이크나 막 그런 음. 거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너무 부러 거야 진짜 저는 항상 일집 일집 일집 이거다 보니까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진짜 어릴 때는 영화 같은 거 보고서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일찍 결혼해서 음. 그냥 행복하게 살아도 문제 없겠다고 라 생각했는데 아직은 아이를 키우는 게 무서워요 음. 그냥 나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도 못하는 아직도 맞아. 나는 애같은데 내가 너무 애같은데 내가 뭐가 음. 얼마나 섭섭하다고 또 애를 키울까 이런 생각도 결혼은 먼얘기된것 같아요 일단 음... 서른 전엔 못 하겠지는 당연하고 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아 빨리 결혼해서 빨리 둘째도 보고 싶고 셋째도 보고 싶고 막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막 되게 달란하게 막 시끌벅적한 그런 가족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저를 찾아가는 시간을 계속 갖다 보니까 아이 시간을 너무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랑 둘이서 너무 재밌게 살고 이제 아예 어느 정도 키워놓고 저만의 일을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거를 또 다시 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결혼은 안 해도 되겠다 음. 3서른 살이면 서선 저희 애기가 <웃음> <웃음> 지금 10년간은 키우면서 저도 이제 꿈을 찾아가면서 바쁘겠다 생각은 드는데 10년 뒤면 저도 이제 자유로워지고 컸고 많이 커서 꿈을 꾸는 대로 되게 이렇게 자라나고 있을 거고 되게 아주 해피한 상상을 <웃음> <웃음> 저보다 10년, 10년 정도 빠르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제 제가 그냥 <웃음> 애는 있겠죠 설마 <웃음> 막뭐아다마다 걷기 시작할 나이쯤 진지 않았을까 해서 뭔가 일과 그런 육아에 화면 하고있지않을까 제가 준비한 선물은 귀걸이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아줌마로 계속 살아오면서 뭔가 저도 이제 26살에 그냥 여자이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귀걸이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막 여러 개 사가지고 그거라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약간 아, 26살에 여자 윤민재다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존재여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꽃이 뭐? <웃음> 거은 원래 어떻게 되지? <웃음> <웃음> 이 장미꽃이잖아요 네. 장미꽃이 또 성년의 날에 네 많이, <웃음> 많이 주는 건데 제 성년의 날때 못 챙겨받으셨어요? 아요 어. 어. 네. 어. 어, 왜, 근데. 왜, 너, 왜, 너, 왜, 달라고 하죠? 어, 어떡해. 어. 네, 또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된다 이런 의미가 있 왜, 왜, 잘 왜, 왜, 왜, 왜, 지정한 사회 구성원이 되신 것 같아서. <웃음> <웃음> 네. 성년의 날을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성년의 날 때, 그때 막 이렇게 꽃이랑 가는거 너무 받아보고 싶었다고. 너무. <웃음> 너무 <웃음> <그런 말이었는데. 웃음> <웃음> <웃음> 저 오늘 이모사 피드에 올라가면.